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민트와 블루 색상이 어우러진 예쁜 그라데이션의 수국꽃잎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는 산더스 워터포드 중목 300g을 사용했고요. 턱질개를 사용해서 물감이 올라갈 부분에 먼지를 100%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붓은 2525의 5925 콜린스키 브러쉬 2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꽃잎사귀 위에 전체적으로 물을 올려줘야겠죠? 잎사귀가 살짝 큰 편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이렇게 옮겨오셔야 돼요. 저는 한네번 정도 옮겨왔네요 너무 물이 흥건해서 이 자체에서 봉긋하게 물방울 커다란 물방울처럼 생겨지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붓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종이 위에 한 번씩 더 물이 흡수가 살며시 되기 때문에 붓 칠을 여러 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물칠이 안된 부분이 반사돼서 이렇게 보이죠? 저는 다된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조금만 잘 마를 것 같은 부분에 한 번씩 더 톡톡톡 올려줄게요. 자,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 꽃 수술 부분은 블루고 중간은 민트, 끝으로 갈수록 핑크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민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트는 미션골드의 593번 멜론 그린에 홀베인의 호라이즌 블루를 살짝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예쁜 민트색이 됩니다. 중간부분에 올려줍니다 요 끝부분은 핑크를 조금 올려야 되니까 요정도 남겨두고요 너무 비비면 은 오히려 물감이 잘 안올라갈 수 있어요 자, 요정도로 해놓고 다급하게붓 씻으시고요 자, 이제 미션골드의 블루 그레이 색상을 가져옵니다. 위에 민트랑 살짝 섞어서 바로 이어서 칠해줄게요. 중간 부분에 약간 섞이게끔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 위에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미션골드의 망가니즈 블루 색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 미션골드의 코발트 블루를 살짝 섞어줄게요. 두 개를 섞은 다음에 요렇게 요 부분에 칠합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션골드의 브릴런트 핑크를 끝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묘사를 조금 해볼 거예요. 여기 안 칠해진 부분에 한번더 이렇게 올려줄게요. 처음에 만들었던 민트색을 한번더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종이 살짝 돌려서 결 표현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가운데 접었다 핀것 같은 중심선이 항상 꽃에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인트로 중점을 두고 진행해주세요 그 다음에 썼던 색선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겠죠?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갑자기 이렇게 진한 색이 나왔을 때는 이 민트색으로 희석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색감이 조금 더 있으면 좋기 때문에 조금 진한 하늘색으로 진행해줄게요. 썼던 진한 파란색으로 마저 이어주고요 이때 물을 점점 줄여가면서 써주셔야 돼요 외곽은 항상 깔끔하게 지금 하다 보니까 가장 파란 부분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다시 진하게 만들어서 톡톡톡 올려줍니다 끝부분 위주로 이 수국이 종류에 따라서 조금 잎맥이 많이 보이는 수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국이 있는데 얘는 그래도 살짝 보이기 때문에 묘사를 끝까지 마르기 직전까지 진행을 해줄게요 지금 스펀지에다가 닦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물기를 좀 적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이 말라가고 있는 지금이 가장 묘사에 적기거든요?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기 때문에. 완전 진하게가 아니고, 약간 자연스럽게 하지만 조금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지금 이 타이밍을 꼭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코발트 블루, 미션골드의 코발트 블루 색은 살짝 끝에만 칠해줄게요. 그러면 명암 단계가 하나 더 생기면서 훨씬 풍성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저번에 알려드렸던 물지우개 기법 이렇게 살짝 해주셔도 돼요. 해주고 여기 도한번 해볼까요? 해주고 너무 많이 하면 어색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해주지 마세요. 이거 말라가니까 흐려지게 보입니다. 물감은 마르면 더 흐려지거든요. 수채화 물감은 그렇기 때문에 다급하게. 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루와 민트, 핑크 그라데이션이 예쁜 수국 꽃잎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